사아르르에서 주문한 은석이 도착했습니다. 엘르독에서 구입한 바람이 쿠션? 아무튼 그거를 잘 쓰고 있었는데 잘못 빨아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펴가지고 새로 방석을 샀어요. 아르르, 꿀잠 이불. 숨미 올라와봐. 새 거. 니네 이불. 어때? 걔 하나? 걔 하나? 술미 엎드려. 엎드려. 술미 엎드려봐요. 교감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름이 듣지마. 수름이가 그 실수를 하진 않아요. 배변 패드에 다가 대소변을 엄청 잘 보거든요. 문제는 수미이 털에 그 오줌이 한몇 방울 묻어가지고 그몇 방울 때문에 쿠션이 오줌 범벅이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잘못 빨았다가 쿠션이 곰팡이 범벅이 돼가지고 얇은 이불로 바꿔줬습니다. 여기 좋아? 누워봐요 수름이. 엎드려. 엎드려. 그럼 이 좋으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걸 보고 싶었지, 내가.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를 자꾸 쳐다보니까 싫어갖고 눈치를 살살 보고 있어요. 정화토리 프로 아쿠아 히알던 밴드 마스크. 정수기 필터어라가지고, 물무시 끝내줍니다. 다 언니. 몇번 했니? Thank you. Thank okay. you. 옳지 옳지 소라 미안해 병원에서 먹을 울트라 펑킨티랑 바이탈 슬린이랑 홍삼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출근할 때이 통째로 두고 가려고요.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 명란젓 햇반 이거 먹고 머리 예약해놔고 준비해서 머리하러 가려고요. 이거는 M킷 삼각대고, 디카 올려줬으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놓고 잘안 썼거든요.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찔러보는 사람들은 진짜 많았는데, 올린 지한 2주 만에 드디어 팔렸습니다. 오늘 점심에 약속 있어가지고 준비할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부는 기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두달 청귤 비타 C 잡티 톤업 크림 발라줄게요. 너무 안 어울려서 떼버리고 싶은데 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떼도 노답인 상황. 클리오 킬커버 팡웨어 쿠션 XP 진저 컬러 발라줄게요. 좀 더럽긴 한데 거의 다 써가지고 이 쿠션이 또 새로운 버전으로 좀 개선이 돼가지고 또 나온 게 있길래 또 사봤어요. 지금 택배 오고 있는 중인데 얼른 써보고 싶어요. 제가 나이트 오픈 날에는 집에서 하루종일 잠만 자거든요 잠자는 게 나쁘진 않은데 계속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났다 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쓰리오프 내내 침대에 누워서만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낮에 깨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론 긴 한데 자는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아까운 29살입니다. 9월달에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았는데 겨울 쿨톤을 진단받았어요. 쿨톤이라니까 신경쓰여가지고 또 열심히 손품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산게 롬앤 베러데나이즈 말린 메밀꽃이에요. 요거는 본품보다 좀더 작은 미니 사이즈 섀도우인데 이게 만원도 안하더라고요. 이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겨울 쿨 중에서도 제일 밝은 펠톤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잘 없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없어요. 엄청 희귀한 톤이더라고요. 진단 받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몸에다가 막 천을 대는데 웜톤이냐 쿨톤이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는데 웜인지 쿨인지 진단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애매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쿨톤이라고 진단을 내리시니까 저를 쿨톤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한번더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아보고 싶은데 부산에는 퍼스널 컬러로 유명한 곳이 없더라고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 발라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해림쌤 유튜브 보다가 영어당에서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 득템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앞머리에 눈썹이 이렇게 싹 가려져가지고 눈썹은 안 그려도 될것 같아요. 패스. 20만원, 30만원 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센터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엄청 비싸진 않더라고요. 저는 8만원대에 진행을 했거든요. 살면서 한 번쯤은 가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올리는 게 뭔지, 안 올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워스트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워스트해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워스트를 베스트라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한 생각이 들어서 퍼스널 컬러도 해보고 스타일에 변화를 줘보고자 머리도 붙여보고 했는데 퍼스널 컬러는 돈이 아깝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도 한번더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재밌고 유익했는데 붙 머리는 너무 아깝고 후회가 돼서 속이 좀 타들어가기는 하나? 안 해보고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나니까라고 긍정회로를 돌려봅니다. 오늘 입이 터져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립을 발라볼게요. 오늘 바를 립은 페리페라 신상 립스틱,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입니다. 웜톤, 쿨톤 누구나 예쁘게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8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처럼 화장이 약하신 분들도 실패 없이 데일리 립스틱으로 바르기 좋습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좋고 다른 컬러끼리 믹스해서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부터 쓰기 좋은 질감과 색상이고 발림성도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벌써 올리브영에서 완전 핫한 유명템이더라고요. 링크 무드 매트 스틱을 믹스해가지고 발라줄 건데요. 핑거팁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면 과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핑거팁 브러쉬는 올리브영에서 11월 한달 동안 3호 김여주 집합, 5호 실트장악, 6호 모브병 유발에 한해서 립스틱과 브러쉬가 함께 들어있는 기획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호 김여주 집합을 베이스로 발라줬고요. 포인트 컬러로 5호 실트 장악을 발라줬고요. 쿨톤인 저한테는 3호, 5호 조합이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출근해가지고 머리망에 머리를 쑤셔놓고 넣어 묶었다가 이렇게 푸니까 티 안나게 고데기 해주신 것도 다 풀리고 웨이브 도주신 것도 다 풀리고 음.. 그래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 이걸로 턱을 좀 쳐볼게요. 패딩까지 하면 이제 진짜 가장 끝못 갈아입고 점심 먹으러 다녀올게요. 2분 이었습니다 네. 커피 마시면서 영상 편집하려고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되었는데 <웃음> 커피가 진짜 주먹만 합니다. 아 밖에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 입도 못 마시고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음, 음 맛있네. 리프티콘으로 교촌에서 주문했더니 배달비가 무슨 3천 원이에요. 이번 달 당근마켓으로 번 돈. 당근마켓으로 이번 달에 2만 원 벌었어요. 5년째 쓰고 있는 구찌 반지갑인데 상태 엄청 괜찮죠 한시간 전에 주문한 교촌 치킨이 도착했어요 <목소리> 교촌 허니콤보 으로 치즈볼 제가 요새 치즈볼에 꽂혀가지고 아 치킨 먹을 때 치즈볼 꼭 있어야 돼요 치즈볼 세트로 먼저가지고 잘 먹어보겠습니다 소생 먹고 싶어? 불쌍한 척 하지마 또 불쌍한 척하네 닭다리가 텅 비어 있네요. 살 콕이 어디 갔어? 이장 쉐딩퍼펙트 노워시 트리트먼트 크림팩 발라줄게요. 머리가 이제 길어져가지고 한번 바르고 이제 두번 발라야 되네요. 제 찐머리 길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이쪽 부분이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약간 옛날에 유행한 프컷 느낌도 나고 음, 그렇습니다. 머리 말리는 요령이 없어서 그막 힘들진 않는데 머리 말리는 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세미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웃음>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사이코 구경하는 <웃음> 재미가 있네요. 시즌2 달려보려고요. Season two, Taylor. I don't have this. I d o n